난세를 갖고 있으신 분 같은데,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제가 많은 사람. 제라는 거는 재물이 있거든. 강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코끝까지가 이제 이제 마흔 초반, 초 중반, 이때 가서는 좀 많은 구설수, 시비수, 뭐 이런 게 그런 게 많지. 눈매를 놓고 보면 이 사람 눈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잖아. 조금 앞뒤가 좀 틀릴 수 있어.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많아. 안녕하세요, 금호동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상을 한번 가져왔어요. 네, 네, 네.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아, 네. 반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 자, 이분 아세요, 스님? 이분 모르실 수가 없어요. 이건 모른다고요? TV를 안봐가지고 아, 진짜? 그 헐... 사주, 사주도 사주 드릴게요, 선생님. 헐... 난세를 갖고 있으신 분 같은데 전체 얼굴, 이미지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만한 눈, 코, 입, 이 한상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두뇌가 좋은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 그리고, 눈이나 코를 잃고 보면, 재가 많은 사람. 재라는 거는 재물이 있거든. 재물인데, 재물도 많은데, 이재 자가 재물, 돈도재 자지만, 여자도 재 자거든. 여자도 많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후독한 사람이다.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이사람이테잘 따라온다. 이제 놓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초년, 중년, 말년이 있잖아. 그죠? 중년으로 가서는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인다면은 중단이 된다. 왜냐면 여기 후덕을 이제 놓고 보면. 강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코끝까지가 이제 다 중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끝까지 이어가면 좋아. 이 상태로만 이렇게 이어가면 좋은데 이제 마흔 초반, 중반, 이때 가서는 좀 많은 구설수, 시비수 뭐 이런 게 그런 게 많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시끄럽고 많은 분란이 일으키고 눈매를 놓고 보면 이 사람 이 눈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잖아 조금 앞뒤가 좀 틀릴 수 있어 음. 앞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파워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약간 이중 성격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놓고 보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많아. 앞으로 이렇게 내뱉고 뒤로 가 가지고는 모른 척하고 숨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맞닥뜨리고 정면을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 남성적인 면 이제 파워 있는 면, 뭐 이런 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간상을 놓고 보면 기간지 폐 이쪽으로는 좀 약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제 놓고 보면 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두뇌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남의 말에 대한 거에 기울이지는 않아 자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기울러지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좀 무시하는 게좀 많다,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중년이 좀 꺾이는 운세지, 말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는 말년은 또 좋아, 이 사람이. 이 중년만 잘 고비만 잘 넘어가면, 이 사람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 아까 전에 꺾이신다고 했는데, 잘 음. 넘어간다면, 그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요 지금까지만 가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 돼. 40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적이 좀 생기니까 그 적으로 인해서 불거질 수가 있겠지, 그지? 이 사주를 놓고 보고 간상을 놓고 보면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허점, 뭐 실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근데 조그만 한가에도 또불시가또 많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처럼만 하면은 큰 문제 없이는 갈 수는 있는데, 한 40대 중반으로 가서는 구설수, 시비수 뭐 이런 게좀 많이 커지는 거지. 주변 관계 이런 것도 응. 보이시나요? 주변 관계는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지금은 주위 관계가 많이 원만해. 엄청 이 사람을 많이 밀어준다그래야 되지? 좀이 이 사람한테 기대심이 좀 많다. 돈에 대한 양망, 야망보다는 좀 자기가 뭔가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뭐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쪽으로 야망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은 좀 올바른 사람이지. 그지그 자신이 만약에 목표를 많이 높게 잡아놨으면 은 거기까지도 갈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지금 이 사주위에서 그 사람 관상을 놓고 눈을 보면 한 자리에 우리가 뭐 쉽게 말하자면 뭐어 대통령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정도까지 야망은 아니야 네.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가기 싫다 그래 골치 아픈 거는 싫다 이거지 이준석 위원이 사실 이번 연도에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말에도 뭔가 좀 터질 게더 있을까요? 소리가 나도 금방 무마돼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조금 뭐이 사람이 어떻다니 저떻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크게 붉어지는 건 없어 앞으로 좀 제일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원자체 자기가 실수 안 하려고 허점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이 사람이 시끄러워 이번 연도도 시끄럽지만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 연도가 더 시끄러워 이 하나 뻥끝하면은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지. 당 대표인데, 그, 지금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음. 자기의 이제, 운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좀. 처음에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 우연찮게 거기에 발을 디뎠는 거고, 발을 디디면서 좀 수, 수월하게 이,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 자리에 오다 보니까 좀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조금 의아한 거는 좀 있지. 그이 사람 마음을 보면 야망이, 그렇게 큰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아 감, 야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정치계에 발을 들이면 대통령까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야망이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은 그런 야망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아 아, 그래. 이 사람은 머리 아픈 거 싫어해 골치 아픈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정치를 안 했어도 다른 일을 했어도 과연 잘했을까 어, 이사람 잘하지 사주가 좋은데 뭐래도 아, 사주가 좋잖아 사주가 좋은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가도 한 자리는 해먹게 돼 있어 아, 그래요? 어, 한 자리 해먹게 돼 있어